네 안녕하세요 준일이의 운동 브이로그 7일차입니다 원래 아침에 찍었었는데 아침에 늦잠자는 바람에 지금 오후 시간에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찍고 나서 100일 100개 이 몸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7일차 하기 전에 6일차에 벌써 성공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운동을 또 했어요 3세트 4세트를 또 했는데 그 영상 찍으려다 했는데 그건 6일차였기 때문에 오늘 7일차 또 새로 찍으려고 왔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목부터 풀어주고요. 그래서 좀 늘어가가지고 이제 50개 25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60개로 한번 늘려볼까요? 60개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몸무게는 83이구요. 근육이 조금 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손가락 이 미끄러워가지고 손목을 좀더 제대로 풀어주고 아 그리고 어제 많이 피아노 유튜브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피아노 유튜브가 없습니다. 토요일에 1 0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Hey huh. 65 0네 됐습니다 30개씩 해서 음, 완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악력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1반 2번, 2번, 2 3 2번, 2번, 2번, 2번, 2 0개씩 하는거 한번2한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바로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에번 2번, 2번, 2번 팔굽혀 펴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팔굽혀 펴기 50개 와, 어제 좀 해서 그런지 아프네요. 오늘 또 이상하네요 숨러겠는데 <웃음> 안됐습니다 오늘은 딱 30개씩 해야되겠습니다 왈도 팔이 부작해 땡기가 아프네요 네네 네, 일단 에너지 링크 에너지 잉크. 단백질 쉐이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가 갑자기 땡기네요. <웃음> 왜 그러지? 네 오늘은 아침에 아 낮에 약간 비가 왔었고요.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좀 구름 낀상태이고요 문을 좀 열까요? 네. 1세트 끝났고 오늘 저녁도 온전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령을 60개로 늘려서 그런가요? 조금 벅찬나? 그런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30개 30개씩 했습니다. 손목을 풀어주고 1세트 끝나고 2세트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기 줌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네. 여기 피아노 라이브가 안될것 같습니다. 2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개 열, 열 y Smokey Smokey Smokey Smokey s m o 했 e y s m o k 기가 s m 죠 k e 개를 할 o k 는데어 m 어제 많이 했나 봅니다. 좀 땡기네요. 그래서 3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상은 소리가 나요. <웃음> 네. 서른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세트가 끝나고 이제 3세트로 넘어야 되겠죠? 넘어가야겠죠? 음. 네. 숨좀고르고요 <웃음> 네. 지금 현재 팔뚝상태 이정도 이구요 팔뚝 음. 네, 이 정도 되고 오른팔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두께 네, 됐나요 그래서 어 역시 근력운동도 역시 그네 땀이 나는 운동이 네요 더워지려고 합니다 어제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아침에 하고 3세트 하고 저녁에 한 4세트 5세트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네. 이게 살이 좀 빠졌는데 지방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근육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또 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손목 풀었으면 은 3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령 네, 세번째 세트가 끝났고요 이 두번째 세트 악력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잡이여서 왠지 오른손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개 스무개 하였구요 네 이제 팔굽혀펴기로 머리가 되는데요 아, 아까 하고 이 세트업을 드링크를 안마신거 같은데 네, 있을때 끝나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압박했네요 <웃음> 마지막 팔꿈피기로 마무리를 지을까 니다자 모션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영상이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네 알죠? 곧 영상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네8900 빼기 30개인데 다음번에 50개로 늘리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잘 안되네요 살이 근육이 빠졌네요 3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시기가 안되는 날인가 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마지막 드림크 쉐이크 하는거 보여드려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감사합니다. 댓글 예, yeah, 감사합니다